뿌띠성의학회장 고익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성계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호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계라는 이상한 이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거리를 배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점점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바로잡아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성계로 보이게 만들었나 어떤 원장님들이 또 그렇게 만들었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 그분들의 미적 개념에 대한 상당히 왜곡됐다는 점입니다 미적 개념 자체가 왜곡됐을 때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환자분들의 얼굴은 이상한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환자분들 자체가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아무 개념 없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다는 게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성괴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1번은 사진에 잘 나온다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입니다 사진에 잘 예쁘게 보이려고 하면 이마는 툭 나와야 됩니다 이마가 나오면 여기 보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마를 눈썹보다 더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쏟아질 듯한 이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마가 일번이고요. 코는 대표적으로 너무 심하게 코끝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그 미간 사이 부분에다가도 상당히 높인 높인 다음에 그러고서 거기에 맞춰서 코끝을 더욱 더 심하게 올리는 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앞턱이죠. 앞턱을 아주 심하게 튀어나와서 마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3번입니다 여기에 입술을 두 배로 만드는 부풀리는 것은 어,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마부터 턱 끝까지 성계를 보이게 하는 1번이죠 그 다음에 옆선이 됩니다 옆선 중에 가장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과 성형의 과다함입니다 광대발은 밑쪽에 인디안주름 밑에 이만한 덩어리를 붙이면 애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많은 양의 지방을 우겨 넣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이, 이, 이곳이 너무 과다하게 넣어서 커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그게 툭 떨어지면서 기괴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선 중에 제일 어, 중요한 거는 이 볼이 광대바람 밑쪽이 약간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들어간 것이 폐였다고 환자분들이 밋밋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를 완전히 채워서 밋밋하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은 굴곡이 없어 이뻐 보일 수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얼굴 그러니까 굴곡이 아예 없는 마치 바람을 후 불어서 빵빵하게 만들어 버린 밋밋한 얼굴이 돼버립니다 굴곡이 위와 아래가 전혀 없는 얼굴이 돼버리죠 게다가 여기 이쪽에 불독살처럼 처진 것과 광대 부분이 굴곡이 하나도 없이 연결되면서 광대부터 불독살까지 한꺼번에 툭 떨어져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는 관자놀이 불룩하고요 그 다음에 화룡점정 이라고 하죠 애교살 과다한 애교살을 거의 눈만한 눈, 눈 애교살을 밑에다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 성계라고 사실 성계라는 말은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어 나쁘게 잘못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일반적인 얘기로 통용되나 하고 상당히 자괴감이 들게 하는 그러한 얘기이기도 한데 좀더 자극을 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환자분 말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계라는 이름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리를 활보하게 했냐는 거죠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성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시는 그런 걸안 만들게 하는 좋은 일이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잘못된 성형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튀어나온 거 밑에다 더 넣어서 교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것에 더 잘못된 것을 덧붙이는 구렁텅으로 빠뜨려 버리는 일들을 원장님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치료는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최대한 되돌려 놓고 거기서 조금 바꿔 가지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볍게 생각해서 부작용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뭐 이게 굉장히 뭐 대단한 테크닉을 가져서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많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학문적인 성과도 좀 내신 다음에 그 고민에 토대하에서 환자분들의 고민을 그리고 잘못된 부작용 성계까지 되는 이상한 과정들에 대해서 그 고리를 끊어 줄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다음에 들어오시기를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미용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계라는 이상한 모양의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얼굴들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일이 첫걸음이 되겠죠 어,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여러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그 많은 그 잘못된 성형으로 고심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이상 이상한 길 쪽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해결을 할수 있는 곳에 오셔서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